안녕하세요. 보험금 판례방입니다.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시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비율에 한하여 상위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5-236820, 2015-236837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계약자인 소의 일이 비보험자인 자신의 사망에 따른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지정에는 소의 일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 청구권의 비율을 그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소의 일의 상속인으로 피고 외에 소의 2와 소의 3이 더 있다면 피고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원고가 제1심 법원에 피고 추가 신청을 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외에 자녀로 소의 2, 소의 3이 있음을 알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도 피고는 그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망인의 사망이 일반상의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한 것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법률상의 사항을 간과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에 따라 희고의 상속분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